이거 얼마나 믿어요? 사람 운명을 정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덕분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장 내일 헤어지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안 볼래요 전 제가 보고 싶은 만큼 재영 씨볼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근데 왜 고민돼요? 저도 수연씨 보고싶은만큼 보고싶긴해서요. 피아노 한번 쳐봐도 돼요? 피아노요? <웃음> 근데 이 곡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별로 안 유명한데 저는 글쓸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 이게 미완성... <목소리> 어떻게 알지? 운명인가 보죠 뭐 진짜 좋아해요 맞아. 저도 좋아해요. 알았어? 이거 내가 완전 먹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데스티니? 너 요즘 왜 그래 진짜? 데스틴에서는 그런 말 없었는데? 그데스틴이란말 그만 좀해그 뭐만 하면 그 얘기야 나도 더 신경 쓰고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그래 너? 그게 어떻게 네가 노력하는 거야? 얼마나 남았어? 유효기간 어차피 유효기간 끝나면 헤어져야 되잖아 미리 알아두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래야지 뭐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건데 서로 기분 상하지 말고 좋게 끝내자 나도 지금 충분히 바쁘고 힘들어 알면서 이걸 해? 나도 바쁘고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든 너한테 연락 한통더 하고 잠깐이라도 우리 둘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난너 같진 않해나 같은 게 뭔데? 전 제가 보고 싶은 만큼 재영 씨볼 거거든요 저도 수현씨 보고 싶은 만큼 보고 싶긴 해서요